치흑갔던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명백한 자주독립을 만천하에 외친 3.1절. 이 날짜는 그 시절 누군가 의논하여 퇴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3월 1일일까요? 우리 민족은 때를 중시하였으며 더구나 3일운동의 주축이었던 지식인들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3.1절의 1주년 축사 때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을 더욱 짐작할 수 있지요. 지금의 언어로 옮겨서 그 육성을 들어 보겠습니다. 3.1절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하늘이 허락하신 날이요. 이날의 일은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요. 이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혈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요. 그날은 2월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춥고 봄기운이 창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날은 4월이어도 안 됩니다. 봄기운의 신선함이 이미 사그라드는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봄의 달인 3월 그리고 그 첫날인 1일은 우리 민족에게 사뭇 깊은 의미가 담겨있죠옛 경전에 회삼귀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이 만나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셋은 삼극화되어 현상계에 구체화된 유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아득한 고대로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가르침이 있었으니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고는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이라 할 홍익인간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펼친 위대한 결정체이지요. 여기서 삼일이란 천지인이라는 세계의 우주적 축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원대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 3일째를 맞아 그 위대한 날의 이름을 붓으로 적어보려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기에는 그 뜻이 너무나 깊고 크기에 한글로 써보겠습니다.